어,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인조 가죽은요, 음,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인조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네요. 이렇게 지금 뭐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점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 사이드에 보면 이제 이쪽 부분 이 지금 지고 로고가 이렇게 Z 자를 형상화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이 패딩 보면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힐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서 깊숙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서 어느 정도 락다운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옛날에 tm4 였나요 tm4 뭐 토탈 90뭐 이런식의 지금 덮개인데 이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지금 고무 팟이 없는 이쪽 그 덮개 쪽은 지금 패딩이 꽤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여기 고무를 버어 있는 쪽은 지금 패딩이 다 생략이 되어 있다 예, 그, 뭐, 패딩이라 할 만한 요소가 없다.